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밑에 코스모스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의 발전과 성공을 하게 된다. 가로등에 붉은 꽃이 화려하게 보이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고 대중 앞에 드러내어 예약 베스트셀러로 등극해서 스타가 된다. 입신양령하게 된다. 가수나 배우 및 유명 연예인에게 꽃다발을 주거나 악수를 하는 꿈 생각지 않은 손실이나 말썽이 생겨서 피해를 칠게 되며 타인과 연관되어 불이익 내지 굳은 일을 칠게 된다. 가을 낙엽 속에 꽃한 송이가 곱게 피어있는 꿈. 개천에서 용나듯이 무척 어려운 역경 속에서 혼자 딛고 일어나 못다한 일을 성취하고 크게 대성하게 된다. 백이 만성이다 가을 녘에 울긋불긋한 단풍잎과 꽃들이 조화롭게 보이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주지총회, 연말결산, 가을거지. 결실, 조화, 협동심, 성찰, 고사, 의식, 정서생활, 사색, 지혜, 공동체 의식, 화합 등이 있다. 가을빛에 꽃잎이 곱게 피어있는 꿈. 홍기를 놓친 선남선녀가 뜻밖에 천우신조로 사랑과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사색, 독서, 창작, 병사명예, 기쁨 등이 있다. 가을철 벼단 위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실제로 한해 동안 농사일에 풍년이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갈거지를 하게 된다. 자원. 경제, 재물, 돈 명예, 창작, 승리, 성공, 당선, 승진 등이 있다. 갈대꽃이 바람에 산들산들 날리는 꿈.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거리고 이쪽저쪽 생각이 넘실거린다. 갈대꽃이 지고 씨앗만 남아있는 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 것이 사업선거가 좋고 미래의 전망이 밝다. 감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인기가 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다. 명예, 재물, 돈, 행재 행운, 사랑 등이 있다. 감나무의 꽃은 이미 졌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발전이 없고 궁지에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 강가의 제비꽃이 피어있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레저 생활로 놀이문화를 즐긴다. 개나리꽃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꿈. 어떤 일에 있어서 하는 것마다 진짜 마음에 쏙 들어 매우 흡족하게 된다. 남녀첫 선, 학문 연구, 작품 창작, 의사 선택. 즐거운 만남, 충동구매, 즉흥적 행위, 눈유기 만족감, 성적 충동 등이 있다. 개울가의 개나리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해서 세상에 드러낸다. 경사, 기쁨, 만남 등이 있다. 걸음 위에 한바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사업성취가 있다. 1 6커실 탁자 위 화분에 양귀비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꽃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고 기쁜 일이 생긴다. 거실에 진단의 꽃이 상듯이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꽃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돈다. 거울 속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한눈으로 빨려들어오는 꿈. 문화공간에 서 마음에 드는 애인을 낳게 된다. 겨울동안에 꽃이 만개한 것을 보는 꿈. 개척적인 일이나 사업의 성공으로 명성을 떨친다. 겨울에 벚꽃이 피는 꿈. 푼돈 정도의 돈을 횡재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식장에 안개꽃이 곱게 피어 있는 꿈연회석이나 파티 모임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고구마 밭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았더니 인기가 높아 삽시간에 물건이 바닥난다 경제학 연구 발전에 다대한 학문적 자료를 발표하게 된다 고구마 에 아름다운 꽃들이 곱게 피어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창작, 권량, 발명, 상봉 등이 있다. 고목에 핀꽃한 송이를 얻은 꿈. 남의 사업을 인수받아 그것을 발판으로 대성한다. 고추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서 히트를 친다. 공원 길목에 민들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우연히 만남의 광장이나 문화의 쉼터에서 친구와 애인을 만난다. 공원 꽃밭에 꽈리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꿈. 생산, 농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공항 꽃밭에 물망초가 무리를 지어 푸름이 가득한 꿈. 각종 회의, 동창회, 연애석, 파티 등의 즐거운 모임을 갖는다. 집단 생활을 한다. 공항 꽃밭에 분꽃이 무리를 이루고 활짝 피어있는 꿈. 실제로 푸른 자연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기분이 상쾌하고 많은 군중 앞에 아름다움과 권위를 과시하게 된다. 공원 꽃밭에 한밭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전문의 광장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사랑의 꽃을 피운다. 명예, 정보, 희소식, 파티, 만남, 창작, 전시회, 모임 등이 있다. 공원 화단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화사한 꽃과 술 파티에 참석하여 먹과 낭만을 즐긴다. 공원에 살구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꿈 총회, 파티, 동문회 등 모임을 갖는다. 경사, 만남, 기쁨 행운 등이 온다. 공원이나 약수터 길목에 철쭉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야외 자연의 푸른 공간에서 단합대회나 파티로 즐거움을 갖는다. 공중에 떠있는 예쁜 꽃한 송이를 손으로 잡는 꿈. 문화인이 숨을 쉬는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핑크빛 꽃송이를 사랑의 호소로 멋지게 낚는다만남 사랑, 행복, 제복 등의 꿈이다. 관 속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꿈. 북이 공명하고 훌륭한 업적으로 상, 군장을 받게 된다. 예술 창작, 행운이 온다. 구건조가 콧밭에서 오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발굴된 문화기사거리가 매스컴을 타고 도시와 오지 마을까지 새롭게 눈을 뜨게 한다. 예술의 전당이 나 문화의 광장에 참석한다. 구름 속에서 떨어진 불꽃 덩어리를 본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고급관리가 되어 혁명적인 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그로 인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 부와 명예를 함께 지니게 된다. 골 속에 인삼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오래된 문헌 속에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발견하여 햇빛을 보게 된다. 궁궐 안에 카네이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하기, 자격 취득, 취재, 품당, 결혼, 부동산 매매, 취득, 소원 성취 등이 있다. 그 많은 꽃 중에도 모란 꽃단 한송이만 높이 솟아 아름다운 꿈.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되고. 영예로운 상, 훈장을 받는다. 명예,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성공 등이 있다. 극락에서 영꽃을 가져오는 꿈. 임산부는 고승대덕한 불자나 성현을 낳아 성공시킨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자비, 봉사, 수행 등의 기론이다 금빛 찬란한 나팔꽃 같은 산호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신분이 점점 높아지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멋있는 문예창작을 하여 독자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솔솔 풀린다. 길모퉁이의 선인장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다. 상봉, 인연, 기쁨 등이 있다. 길가의 달맞이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우연히 친구와 애인을 만나 휴식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거움을 만끽한다. 상봉, 출장, 여행, 문화의 공간, 단꿈, 여가생활, 봉사 등을 하게 된다. 길가의 며느리 박불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꿈.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시달림을 받게 된다. 고생살이를 하게 된다. 길가의 민들레꽃이 무리를 이루고 피어있는 꿈. 친구들과 같이 음식점이나 놀이마당에서 민속예술인 판소리와 탈춤을 구경한다. 길가의 쓴바귀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우연히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는다. 마당구, 권량, 구경, 모임 등 문화행사가 있다. 길가에 안개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친구로부터 축하파티에서 환영을 받게 되거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길가에 코스모스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외출, 여행길에 우연히 사람을 만나 정답게 얘기를 나눈다. 경사, 기쁨이 생긴다. 길가에 해바라기꽃이 무리를 이루고 활짝 피어있는 꿈 친구들과 같이 단체로 명산대천과 금수강산을 찾아간다. 길목에 할미꽃이 피어있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바른 길로 순탄하게 가게 된다. 길목에 해바라기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어느 한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꼭 스쳐가는 인연을 맺기도 한다. 길을 걸어가다가 꽃가지를 잡는 꿈. 공원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우연히 곱고 예쁜 사랑을 만난다. 깊은 계곡에 에델바이스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세계적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발명, 발굴, 수도 등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깊은 계곡에 파란 붓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깊은 동굴 속에 붕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오래된 국보그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한다. 창작, 연구, 발명 등이 있다. 깊은 동굴 속에 선인장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훌륭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발굴, 연구, 발명, 창조, 착상, 병사, 재물 등이 있다. 꺼져가던 불꽃을 되살아나게 하는 꿈. 점차적으로 번창, 부귀하게 될 길몽이다. 꽃그림을 받는 꿈. 연애편지를 받는다. 꽃그림이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꿈에 그리 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상봉을 한다. 꽃 속에 영롱한 구슬이 보이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연구, 발견, 발명, 행재 재물, 돈, 물품, 정보, 소식, 명예, 경사, 상봉 등이 있다. 꽃 속에 자기가 파묻혀 있는 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 꽃 속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나오는 꿈 어떤 성과물, 작품, 연주, 공연 등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꽃출기가 눈속을 뚫고 나와 꽃방울을 터뜨리는 꿈 키나는 각고의 노력 끝에 희망찬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오랫동안 앓던 질병이 씻은 듯 낫고 정상인으로 회복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재물, 입학, 자격취득 학위, 승리, 성공 등이 있다. 꽃꽂이에 관한 꿈 꽃꽂이 할 만큼 줄기가 긴 꽃은 남성을 상징하고 수반은 여성을 상징한다. 이 꿈은 성적인 공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성접촉이 적어서 남녀간에 서로 고민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꽃나무나 꽃잎덩이에 눌려 어려움을 겪는 꿈 배우자나 정부 주로 여자 쪽이 자신을 속이거나 부정한 마음을 품게 된다. 꽃나무의 꽃이 떨어진 꿈 단체나 개인의 세력의 몰락함을 나타내다. 꽃다발이 땅에 떨어지는 꿈. 중단, 사고, 질병, 실패, 불합격, 손실, 이혼, 결별 등이 있다. 꽃망울이 단 이슬을 머금고 꽃잎을 곱게 터뜨리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문화의 공간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게 된다. 명예, 경사, 입학, 결혼, 첫걸음 탄생, 사랑 등의 행운이 있다. 꽃문의 브레지어를 착용하는 꿈. 아름답고 멋진 예술작품을 창작한다.